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겨울이다 보니 온도가 금방 떨어지네요.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시간을 들여 충분히 배출합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자성을 띄고 있어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는데요 누적 키로스 대비 슬러지가 제법 관찰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신품 와셔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레인이 끝난 것을 확인 후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 n 6입니다팰리세이드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 덕트 및 배터리를 탈거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표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은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50에서 60도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펠리세이드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펠리세이드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플러그 와샤 및 실링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시운 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디디 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